준비가 다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여기가 마무리가 네. 되고요. 다 준비가 된것 같고 바로바로 진행하시면 저희가 금방 금방 따라갈게요. 오, 예. 시간이 바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제 화면 커넥이 아, 어, 나왔네요. 네네. 네, 네, 나왔습니다. 한번기 준비 되면 바로바로 따라갈게요. 들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어, 훑어보는 시간을 조금 짧게 고요 네, 네. 네, 아, 예. 빨리 보도록 겠습니다 자, 일단 컨디션하고 소을줘 볼게요. 타키온도 어, 있고 네. 수주카, 수주카 저분이 그 수주카 코스프레곤인가요? 수주카? 코스피부인가요? 수주카? 아, 아, 아 여기 세요 수주카 아, 수주카님 저기 그럼 루루나 부르신가요? 어예누루나아 루루. 어? 힛나산, 힛나산 트레이너님 어디 계세요? 힛나산? 네 골드쉽, 골드쉽님 골드쉽, 아! 우리 스퀘셜이크가 <웃음> 골드쉽 네, 어 경기 결과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주관학 오픈스 2 4 m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리스라도쿄이스장 시바 2 1 8인의우마무가이동니 1번 인기はもちろんこ 4번 사イレンススズカ 실력은 막히ていません 2번 인기 테이オ 오페라오 주목の 9번골드ルドシ 5枠 9번での出走 아, 오늘시 1점 차이네요. 무슨 포인트가 내려야 되는지. 100점 넘는 포인트를 끌어올스 포인트가 나왔어요. 스타트입니다. 자 스프링타이가 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스프링가이가나갈지 자본 체제카 잘 달려나가고 있고요. 각질별로 다리를 잘 바꾸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네요. 예, 후방에 아, 아, 아유, 시. 골드. 네. 소방에 골드시 거의 가 이거 언제 출발할지모르겠데아또이요제사이시좋은 크게 작용할수 있어요. 아, 자, 아, 자, 먼저 마르네스키가 아, 앞을 치고 나가 보이고, 골드시이 좋은 자리를 아, 통해 쭉쭉 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골드시보스가 나올 것인지. 자, 대라방부에는 오브리케 마야카퍼 투시카그 앞에 많이 보는 마르네스키까지. 자, 골드시 올라오죠. 이거에 또 골드시일 것인가? 중거리에 중거리 황제 아, 골드시 그리고 날이 타는 아이오 선조하고 있는데 붙고 있는 9번 골드쉽 자골드이잘 꼈어요 이제 마시차가 크게 나는 걸로 보이는데 뒤에 따라갈 수 있나요 골드쉽 골드쉽 이대로 굳을 걸로 보입니다 안보조는데요 아, 9번 골드쉽 선조는 골드쉽 고 여기 아까 스페셜 리트아이디지 않았나요? 골드십어예 골드? 어디 계시죠? 아, 아르카 아, 브라이언과 아. 골드십 오너구 아두 분이시라고요? 누구 네. 누구시죠 주인공? 힐차 주인공? 아 이쪽! <웃음>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또 아, 아. 뭐 스페셜 매치에서